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온 원블럭 생존하기 몇일차지? 5일차 5일차! 예아 일하세요! 일하세요! 일하세요! <웃음> 아직 오프닝 중이었어 자, 저번주에 이제 원블럭 안에서 엔드 블럭이 나오면서 끝이 났었는데요 이제 엔더 드래곤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쵸? 네. 근데, 엔더 드래곤이, 오! 잡아! 잡아! 무조건 잡아! 무조건 엔더! 그거 필요해! 그거! 다리 봐,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다리. 이거, 엔더... 필요해요? 구슬, 오! 구슬 하나 나왔다, 방금. 세개 나왔어, 세 개, 세 개. 상자에 음. 넣어주시고요. 오. 어, 여기 또 나왔어. 뭐가, 뭐가, 뭐가. 오! 야, 이. 거 여. 어, 나 여기 또. 자, 이제 그러면은 이거 엔더 드래곤이 그러면은 이 섬에 나오는 건 아니겠죠? 왠지 그 엔더 드래곤의 음. 어. 에드 포탈에 어, 들어가는 어, 어, 어. 그 주의 블럭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이거 단파샤 단파. 단팥.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단파빵. 배불러 죽을 것 같아. 그만 <웃음> 그만 먹을래. 아, 아! <웃음> 아 나피 없어. 자. 오늘은 자, 반드시 오늘은 이제 장비를 맞추도록 해요. 엔더 드래곤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인첸트 하고 장비도 맞춰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오! 뭐야! 뭐야! 리저! 뭐야! 야 끝이다! 나 빠졌어. 끝이 어? 주변에 있대. 뭐야, 이거 파로미 끝이다. 엔더 엔더 모빌 완성이야. 리저! 오! 여기 템막막 쳤어 여기 템. 후렴과 뭐 엔더 진주. 해봐 이것도 상자. 아니 그냥 꺼내가면 되지. 아 아니야 또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끝이야 이제? 응. 어또 있네. 업그레이드네. 안돼 아, 이거 이후부터는 이제 랜덤일 거아니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얘들아 장비를 좀 맞춰 볼까? 좋아. 싸우러 가야 될거 아니야. 우리가 모아둔 템을 이용해서 이제 마지막 결전을 하는 거야. 일단 다위야구다 하나씩 만들자. 털이 왜 이렇게 없어? 저김니아를 봐. 우리 이러면 아무도 철풀 세트를 못 입어. 걱정 마, 내가 풀 세시잖아. 다 아, 염매나. 네가 대장이니까 아, 신어 어, 야 이거 좋네. 이거 이런 거 약간 플래그인데 근데? 이런 거 먼저 좋은 거 하나 더 끼고 있는 사람이 죽던데, 먼저 죽던데. 구독. 이제 여러분들, 자 원블록 생존기 <웃음> 마지막 여정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이 이번만 깬다면. <웃음> 얘들아 죽지 말자. 파이팅! 파이팅! 나 먼저 갈이팅 오! 와 이거 간다! 얘들아 이거 빨리 나가야 돼 여기서 빨리 나가 낙사로 죽어! 빨리 빨리! 오! 오! 물 깔아 물! 얘들아 엔더맨이 너무 많아 나안될것 같아! 오! 와 큰일 이다얘날왜 이렇게 많아. 얘들아, 내템내 템을 내 템을 물로 흘리려고지 마. <웃음> <웃음> 일단 하나 깼어. 어 좋아. 일단은 그거. 아템 먹었고 왔다. 애꼬맨님. <웃음> 뭐야 죽었는데? 엔더맨 생각보다 세. 더 세. 아니야 괜찮아 내템 어차피 들어있어. 네 해볼까? 황금나 하나 먹고요. 혹시 모르니까. 아 올라가서 저거 부셔야되네 나 곡괭이 갖고 왔는데? 아저 안에 있는 것도 있구나 이거 그냥 부셔도 돼? 안 날아가? 날라가 아, 날라가. 날라가. 아, 날라가 날라가 폭발 아, 데이지 있어 멀리서 부셔야겠네 그러면 어 엔드드로그니 나 지나갔어 오케이 자 이제 내려가볼까? 물 낙법 정도는 뭐 쉽게 합니다 아물 낙법 못했어 죽었어 <웃음> 오, 진짜 답없다 오케이 나 일단 하나 깼어 나도 하나 깼어 나두개째 오케이. 깼어. 그냥 멀리서 쏴야, 쏴야겠어 올라가면은 힘들어 힘들어 자 엔더 드래곤 이거 잡습니다 폭발 하나 옆에 있는 것까지 오케이 두개 깼고 와 쉽지 않네 맞추는 내가 도는 게 내가 는이브 만들어 놓을게 얘들아 내가 다 엔드, 부셨어? 엔드, 엔드, 어, 다부신것 같아, 지금. 엔드 드래곤 잡고 있어. 잡아, 이제! 얘들 다부셨어저가운데 있는, 가운데왜 있는 거야, 저거? 공격 반사야, 지금. 아, 공격 반사네. 지금 때리면 안 돼, 얘들아! 패턴이 있어, 패턴이! 오, 야, 드래곤 완전 화났음. 아, 이때는 근접 공격밖에 안 되네! 아! 불량공이 들어! 위험해! 아, 엔더맨 하나가 붙었어. 물량동이 무조건 있어야 돼 얘들아 엔더 드래곤이야 아안 맞는데? 평타는 맞아 어때? 오야 엔더 드래곤 날라갔다 돼. 지금이야 화살 쏴 죽여! 죽여! 맞춰! 오케이 반! 오케이 나다 맞춘다 어 완전 주몽인데 얘들아 화살 잘, 다 썼어 난 끝이야 잘했어. 대대. 옆에서 사람이 죽었어. <웃음> 이제 끝났어. 우리는 이러다가 다 죽어. <웃음> 얘들아 와서 템 먹어. 템 먹어. 죽은 사람 템 먹어주지 말자. 알았어, 알았어. 에이, 아 에이, 지금 에이. 이제 이 지금 가서 근접 공격해야 돼. 지금 이 기회야. 지금이 안 맞아. 근데 왜안 맞지? 여기 머리로 가서 때려야 돼. 아 머리를. 합합햄햄 업, 업. 어? 반대쪽. 와 반대쪽. 아파. 야! 아파 아파. 오 불뿜어 불뿜어. 오! 얘 계속 때리니까 건강 와! 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날아가. 리아 날아가는데? 이제 머리를 <웃음> 때려. 머리를. <웃음> <웃음> 어. 오! 오! 죽었다. 죽었다. 죽어. 죽어. 죽어. 죽어 미야야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웃음>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마지막타 죽어 죽어 than... 然後, 하나는... <inspires> <어샐> <웃음> 예 못질렀다 못질렀다 <웃음> 오와 <웃음> 경험치다 경험치 먹자 모오 <웃음> <맞아> 아, <웃음> 어, 저기 엔더맨 저기 기지 열렸다 아아 어, 어. 어? 이거 아이다 R 가져가자. 어? 아 없어졌다. 아니 연민아 일로 와봐. 어디? 저기로 가야돼 우린. 어디? 저거 엔더 아 진주 있으면 갈수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엔더 진주 내가 줄게. 얘들아 나 있어. 나 있어. 저거 엔더 진주로 간다고? 어 엔더 진주로 가는 저... 거래. 저거왜 가? 저기 어. 건날개 주거든. 건날개 주는 곳이거든? 저기다가 엔더 진주 던지면 돼. 아 진짜? 너한테 던져봐 무서워서 그래 그래? 내가 먼저 이 정도쯤이야 간단하지? 잘 봐? 어, 간다? 어? 어! 어! <웃음> 아니 저걸 못하면 어떡해? <웃음> 야 레벨 레벨, <웃음> 야, 레벨 다 잃었잖아? 42 모았는데 <웃음> 아이 내가 보여줄게 어, 진짜로 어. 어떤 건지 어, 나는 자신 있어 알았어 우와! 내쪽가 기억 비 있었는데 말을 하지 우리 그냥 도박한거야 아 그래? 넌왜 도박 안해? 싶... 아 무서워 <웃음> 나 곡괭이 만들고 싶었거든 못 들어가는데요? 엔더, 엔더 진주 엔더 진주 아 엔더 진주로 워! 워! 거기서 이제 해적선이 있어 워! 요 그걸 찾으러 가면 돼 워! 오 신세계 신세계 일로 가서 해적선을 찾으래 그럼 건날길를 준다는데 아 근데 애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눈 내리고 다녀야겠다 물이 필요해 물이 물 없으면 안돼나물 없어 <웃음> 눈물이라도 만들어봐 눈물. 아야 어 아, 어떻게 이거 뭐, 이거 못 도망가 그러면 평생 오자 아! 어쨌든 원 블럭에서 엔더 드래곤까지 네 무사히 마쳤습니다. 아이고 이거 되게 몇년 만에 잡는 것 같아 한반년 음, 만에 잡는 것 같은데. 유후 유후 엔딩이다 안녕. 두두두두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플레이했던 거 나올 거임 회상으로 두두 <웃음> 이때참 좋았지 <웃음> 아, 너 그때 나한테 되게 뺀질거렸었잖아 <웃음> 아, 맞아 <웃음> 그때 군만두 만줬잖아 <웃음> 아, 맞아 아 버섯소 아. 아, 진짜 버섯 질리게 먹었는데 <웃음> 진짜 여맨이가 흘린 다이아만 몇 개인지 <웃음> 아 그건 생각나? 여맨이 다이아 국킹이두개 흘렸을 때나 진짜 주먹을 두번 때리고 싶었어 <웃음> 아직도 심지어. 그때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찔해 심지어 칼도 만들었잖아 칼. <웃음> 그냥. 맞아 다이아 도끼도 만들었잖아. 다 이러고 어디 갔어? 끔찍했지. 음... 끔찍했던 나날이. 나 진짜 칼 들었잖아. <웃음> <웃음> 아 어쨌든 여러분들 원블럭 생존하기 진짜 끝. 뿅! 와요. <목소리도> 안녕.